자매 남유다가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기는커녕 가서 똑같이 행하더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주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여러분 제가 지금 옷을 굉장히 두껍게 입고 있잖아요 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5일째 코로나 확진이 돼서 집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도 지금 좀 바뀌었고 어, 목소리가 예전 목소리보다 훨씬 듣기 좋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이 목소리가 그리고 목도 아직 조금 아픈 상태고 가끔 <웃음>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 여러분께 양해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성전설교 말씀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순서로 남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고 의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무엇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는지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전설교 말씀은 특정한 대상 그리고 특정한 시기 그리고 특정한 방법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시기라는 것은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두 제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던 패권 경쟁을 하던 시기이고 그 대상은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수한 방법이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솔로몬 성전 앞에서 성전을 부정하는 그 설교를 대놓고 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왜 그래야만 했는가? 핵심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이두 가지 이유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동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솔로몬 성전이 여호와의집이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7절 말씀처럼 남유다라는 나라 역시 너희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처럼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통처럼 하나의 정체성으로서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영원히 불변한 그 약속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거를 결정적인 두 개를 두 기둥을 부수는 거예요. 그 기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집을 허물기 위해서. 그 사고 방식을 허물기 위해서. 예레미아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이거인 거예요. 왜 예레미아는 그거를 쓰는 무너뜨리려고 했느냐. 예레미아 3장, 3장 6절에서 11절로 제가 설명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내게 중략해서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쫓고이혼석까지 써주었으되 그폐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하더라 그폐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하, 할 뿐이고 그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사실은 말씀이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을 내쫓아서 이요서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 나라를 떠났다. 너희를 버렸다. 그래서 멸망시켰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자매인 남유다가 봤다는 겁니다. 자매 남유다가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기는커녕 가서 똑같이 행하더라 그래서 11절에서 뭐라 말씀하시죠? 배역한 이스라엘이 오히려 폐역한 남유다보다 의로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7장 17절에서 보면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는 동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다니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항복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멸망당할 거고 시드기아 왕 당신은 바벨론 왕에게 포로가 될 것입니다. 항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괜찮다.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을 거다라고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래요.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고 왕 당시에는 포로가 되어 갈 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